형들 이정도로는 안올리지 형들 정도로, 이정도로는 유튜브 안올리지 유하, 유하! 나정도면 괜찮게 생긴건 아니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못생겼어? 이런말하면 또 그러더라 나이스 개꿀티 야얘 게임하기 싫나본데? 내가 볼때얘 게임하기 싫어, 싫어하는거 같은데? 평킹 오졌다 <웃음> 뭐야 이건 아 근데 믿어도 상성이 좋네 이제 보니까 아니 이거 뭐야 왜 들고 온 거야 지팡돌체 설명 좀 일단은 7분 49초 탑텔. 못뭐 먹죠 이거 원댕 인탈모딩 해머드 만원 이걸 하지 말고 지팡돌빠 베미나고 와라 네 베미 받아라 와기서 많이 들어온뭐 드러... 뭐지? 뭐 와. 뭐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 뭐지? <웃음> 뭐지? 뭐아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 아! 와 채팅하느라 대포 모았다 인정? 솔직히 인정. 아 이거 솔직히 그냥 근데. 근데 이번 에 집공이 레리야. 뭐 어디서 어디서 뭐 이상한 놈이 했어? 뭐 무협지야 이거? 뭐야 이거 무협지야 뭐야? <웃음> 이래지 도대체 집공을 왜 드는 거야? 와 이분 장담컨데 분당시에서 다섯 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죄송해요 잘 먹네요 잘 먹네요 취소 배포는 분명히 먹고 싶을거야 그지? 배포는 존나 먹고 싶을거야 <웃음> 어야 미안하다 야좀 <웃음> 웃으네 어어? 겁났는데? 저롱소 두개에요 형님 아 민영길망 방금 빠르게 포션 먹은거 다들 인지해도 겁났는데 딜교할 때 빨리 먹는 거 잊지 말아요 보소는집에서 어떤 거가 이거 절반 일격이랑금주이 사냥꾼 아, no. 어디 갔냐 얘 탈출 각인데 아 진지하게 탈출 각인데 얘 저기 있네 다 필요 없어. 나만 잘클 거야. 아. 건머시. 야, 근데 페인 참 너무 잘 껐는데. 이제 슬슬 프리징 풀고 밉시다 타줘야 돼? 차단. 이 휘말리지 말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먹고 이렇게 먹은 것 같아. 오비이 오케이, 오케이. 오다 먹었어요 아아이거점이풀케면다이브요이 그 전초작업 첫번째 공을 쓴다 점오케딱맞케 그리고 잡는다. 저 앞이 없어요. 젠장 너무 약하잖아. 뭐야, 쟤왜 이렇게 약해? 쟤 뭐야? 뭐야, 이거? 라이저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거 포탑 쳐맞다가 엘리스한테 고치마고? 야, 더 깔아봐.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와... 월클 씨발... 쌌다 보 뭐. 어... 리얼로 떴다 고 뭐. 와... 와... 3렙차이던 걸. 근데 그거 죽으면 바로 잡히거든. 어... 자가 형? 아니야? 어? 가셨어요 잘가요 보수 샵 보수 아니 근데 저 형님 왜왜왜 집공들고 온거야? 저야 그래 뭐 땡큐긴 한데, 못 맞췄어. 공안 되나? 어, 끊어져서 고맙다, 야. 안 그래도 먼, 먼길갈뻔 했네. 아 포탑! 맞으면 안 되는데. 누구의 무도? 한번 가볼까, 이번 판? 갈만 하긴 한데. 어, 그래. 근데 난 차라리 중무보다는 우움을 선호해서. 중무갈 바엔 우무을안 남아있네. 뭐지? 이형왜 화났어, 근데? 와, 베인 먹었다. 나이스다. 다세요. 제가 뭐래. 아 미안해. 받아봐줘 진짜. 와 야수 공수다. 야공 써. 아공 없구나. 와 해보든데? 와. 야 이런걸 내가 직관하다니 이런걸 봐야 또 짜릿하지 인정? 넌, 넌 내가 인정한다 너도 내가 인정할게 슈발 그걸 걸고있냐 중시나 플래시도 1도 없는게 야 뭐해! <웃음> 아 얘네 뭐해! 왜 던져 하나씩 하나 둘씩 사라져 자꾸 자 하나 둘씩 해 회색 화면으로 변해 아 똥스 왜 7킬인데 해명해라 거 너무 예쁘게 박힐 것같 아, 아빠 와, 존나 아빠 뭐야? 이거 템싫어야 개인한테 두들겨 맞아야 되는 이유. 작품명, 베인한테 두들겨 맞는 이유. 왜안 해? 해봐! 존나 아파! 우리야, 바텀똥을 한번 지켜봐! 너 거기서 죽으면은, 물론 게임 지는 건 맞지? 알지? 당당한앞구르기 지렸다. 쐈다 불. 여기 뭐 있는데? 여기도 베인만 보내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제라스 만날 때마다 호라마라고도할법 아님? 어, 벽에 비빈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어야 미안하다. 아질을했다 진짜 속가 왜? 고마 맙다야맙다야맙다야평타 리자스가 캐진이온, 리자스. 여... 해주고. 해주고. 너, 너, 너 없으면은 얘 잡는다. 너들로 와. 너 대화 좀 할까 우리? 야 엘리스 저격좀 해줘. 고마워. 고맙다. 고맙다. 야! 리셋 슈발. 아니 공이오 공오삼 제라스 리스트 슈발 인생 맞다야 베인을 뭘로 잡아야 될까 형들 베인을 뭘로 잡아야 돼 이거 아 돌겠네 가가이라도 가야 돼. 형들 이 정도로는 안 올리지. 형들 이, 정도, 이 정도로는 유튜브 안 올리지. 이건 뭐 늘상 나오는 장면이야. 형들 왜? 왜 갑자기 신기하게 신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섭섭해. 섭섭해. 삼촌 있는데? 근무 경동 시작. 아 베인 잡을란 요무 약간 괜찮아 보여. 드락사라 가볼까? 요무 가까. 요무 가져 형. 이거 이거 먹어겠다 너무 먹싹 가게 다싹가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이스 배트로 나이스 그냥 세트로 나이스 딜러 자, 아뒷짐 하자. 뒷짐으로 대발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뒷찍놀아 하자. 너무 크게 샀나? 아, 자, 놀러 가버리네. 아, 게임타 게임 운동적으로 느껴진다 이 게임은 죽였다 이 게임은 죽였다 이 게임은 죽였다 진짜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이 게임은 제라스의 캐리로 끝났다 어? 쟤네 베인만 잡으면 별거 없는데... 아... 불겠네 베인을 잡을 사람이 없네 와 플래시 뭐야 너무 쿨하게 쓰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그거 내가 볼때평생안 놓쳐줄 것 같아요 잡았어 내가! 내가 잡았어! 대인 내가 참 기록했어! 잡았다고! 잡았다고 오이오이 잡았다구! 와 이거 이 어려운 걸 해냈다 내가 I was a striping, I see. I'm not done. o 그런거 없다 a k 그런거 안간다 o o 그런거 안간다 d o 클레전 걸개구려싹 구려요. 나이, 나이트, 어 뭐야 궁켜져? 멘탈 <웃음> 났는데? 지지. 이거 베인 혼자 캐리하면 인정. 아. 일단 파도 없이어꺼져꺼져 한방걸 싫어하냐, 저거. <웃음> 한방걸 싫어하냐, 저거. 끝내, 끝내, 끝내, 끝내, 끝내! 아트 공 있어. 어어, 좋 됐다. 포탑 너무 아프다. 아, 이걸 맞춰버리네. 내가 킹 레드다. <웃음> 나이또 괜히 비벼줄 필요 없으니까 베인 엉컴이요. 베인 그냥 거드라 터지는 순간 뒤져요. 거드라한방 맞으면, 이거 약간 제라스를 믿기로? 그렇지. 너 일단 한방 컷. 너도 한방 컷. 지진. 유하.